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이거 먹고 싶은 토끼 이거 먹고 싶은 토끼 있습니까? 이건야 이거 멋진 키에게만 붙일 수 있어 휴.. 떨어졌는 줄 알았네 아니야 아니야 제발 나와 아, 제발 나와 안나게 아, 제발 나와 제발 나오세요 귀여워요 안돼요 제발 <웃음> 아 제발 <웃음> 나오세요 아, <웃음> 키키가 도망갔네 <웃음> 나오세요 나오세요 음, 나올래? 혹시 나올래? 안녕사십 나무.